너무 바빴고 바빴고 너무 더우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래도 일단은 힘이 들어도 뭐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나가도 그 삶에 도 현장에 가면 너무 뭐또 즐겁고 재밌고 잠은 비록 뭐몇 시간 이게 몇 시간 자는 거야 도대체 뭐 그래도 또 가서 또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밝고, 재밌고, 뭐, 경기는 비록 물론 요새 안 좋아서 안 팔리지만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잘안 팔려, 요새는 이렇게 더우니까 응. 먹지들을 않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입장갖고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뭘 하기가 싫어서 안 하니까. 먹는 거 자체도 나아가아도 차라리 그냥 안 먹고 말겠다는 식이면 다른 사람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옛날같이 그렇게막잘 팔고 이러지를 않아요 먹지들을 않아요 그래도 일단 뭐 내가 할수 있다는 자체가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면 아침에 나가면서 항상 그러죠 이렇게 자고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가서 팔수 있다는 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나를 믿고 나는 항상 그래서 그 자리를 가려고 고수를 하고 일찍 가죠 뭐 다른 사람들께 나와서 뭐 자리가 이제 차량 판매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순서대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데를 들어가지 이제 가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팔수 있고 내 물건에 긍정적이고 좀 뭐랄까 내, 내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 물건 그만큼 좋다 이렇게 하고 팔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싸게 팔수 있고 줄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감사한 거지 그러면 도움도 내가 생산한 거니까 야박하게 뭐 어디서 뭐 구입을 해서 뭐 이렇게 뛰어와서 판다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없지만 도움을더줄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감사하니까 그것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찮은 거 하나 조금 더 줘도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나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아우 또뭐 이렇게 오면은 그 자리를 가니까 고그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고 할수 있고 줄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래 아유 나는 뭐 내가 무슨 뭐뭐 뭐 돈이 많거나 뭐 내가 많이 팔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뭐 하루하루 하루도 안 빠지고 갈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담은 얼마가 돼도 팔아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농사진 거를 베풀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서 그러니까 비는 와도 또 어떨 때 보면 아유 속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어떨 때는 정말로 계시도 못하고 앉았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 그러면 어느 순간 또 팔려 보면 그러는 걸내 스스로 이렇게 느낄 때가 가아 보면은 다 팔았어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보면 다 팔고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큰 뭐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 그렇게 살, 살아가고 있어. 아예 못판 적은 없. 아예 못판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조금 팔지. 그래도 이, 그래도 감사해요. 아유 그래도 내거 가져내가 팔고 내가 베푸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아도 상관없. 상관없고 뭐 망가지는 거 없으니까 다시 또 내일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조금만 손질해서 또 내일 팔수 있고 내일 팔면 조금 더 후하게 다른 사람 줄수 있다는 생각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